안녕하세요 코딩레이터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아웃플 레이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행을 그대로 한번더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아웃플 레이어의 첫 번째 동그라미를 구할 때 사용해야 될 선의 숫자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를 구할 때 사용해야 할 선의 숫자들 합산이 끝나면 동그라미 위의 숫자들을 더해주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우겨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지난번처럼 화면을 잠깐 멈춰놓으시고 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릴게요 첫번째 동그라미의 숫자들 첫번째 동그라미를 구하는 이러한 숫자들입니다 다 되셨나요? 자, 저는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얘와 얘를 더하고 썰고 복사한 다음에 sum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얘와 더하고 시그모이드 함수가 생각 안 나시면, 공식 보시면 되죠. 저는 그냥 할게요. 익스포넨셜 1에, 마이너스, 얘의 제곱하고, 닫아주면, 네, 됐고요 얘를 그냥 셀복 할게요 얘도, 쌓는 네, 요두개 숫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0.98이 얘고, 0.0가 얘입니다. 처음에 조조의 능력치를 입력한 거니까, 이 숫자는, 조조의 승리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겠죠. 첫 번째 숫자가 1에 가깝고 두 번째는 0에 가까우니까 이 뉴럴넷의 판단에 의하면 조조는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들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여기에 미리 대 준비를 해놨는데요. 모든 숫자들이 다 엑셀 그 수식이 걸려 있어서 여기를 바꾸면 얘네가 알아서 수식대로 작동을 하게 돼요. 자, 2B 넣어보겠습니다. 자 유비는 두번째 숫자가 크게 나왔죠 얘는 진다 아우 나는네 조조와 마찬가지로 첫번째 숫자가 아주 크게 나왔고요 제갈량 마찬가지 그리고 아우 여포를 넣으면 두번째 숫자가 작게 나오겠죠 여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방금 테스트해본 조조를 포함한 여 6명 장소의 전투 승리 여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새로운 여 6명 ]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전에 사람의 힘으로 즉 우리가 직접 인간의 판단력으로 전투 승리 여부를 가능해 볼게요 승리한 장소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조조 모든 능력치가 골고루 높습니다 관우 정치력 빼고는 다 높죠 그리고 승리했어요 제갈량은 무력은 조금 뭐 부족한데 지력 정치 매력이 아주 높습니다 이걸로 판단해 볼건데 유비는 정치력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진 것을 보면 무력, 지력 요게 키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우를 한번 볼게요 얘도 제갈량처럼 지력형 캐릭터인데 정치는 뭔가 비슷하고 근데 매력이 좀낮네요 그리고 무력도 꽤 낮고 그리고 졌고 어, 여포는 무력형 캐릭터인데 나머지 능력이 워낙 망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저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지력과 무력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 그 중에서도 지력이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량을봤었는요 매력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것 같지만 정치력은 좀 긴가 민가해요 이 정도의 정보만 손에 쥐고 다른 장소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마초 마초 말고 다 한번 해보죠 무력형 캐릭터인 장비, 사왕 얘네를 잘 보면 이제 무력은 아주 높은 애들인데 나머지 특히 지력이 받쳐주지가 않죠 그래서 얘네를 봤을 때는 음, 질것 같다 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몽 대표적인 사기 캐릭터 중 하나죠 얘는 골고루 모든 능력치가 높은 캐릭터라서 이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서서와 사마이도 지력형 캐릭터인데 무력이 아까 제갈량보다도 오히려 높아요 물론 매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아주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얘네도 이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첫 인상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판단을 이렇게 해보았고 듀럴렛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들도 이미 준비를 해놓고요 네, 잠깐 숨기고 그래서 네, 먼저 마초 넣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가 크게 나오죠 장비도 두 번째 숫자가 네, 더 크게 나오고 소화는 어떤가 보면 네, 역시 두 번째 숫자가 더 크게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력이 조금은 마초나 장비에 비해 높은 탓인지 아주 그렇게 극단적 기지는 않아요. 물론 얘가 아직 크긴 하지만 그러니까 0.99, 0.98까지는 아니고 1에서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숫자가 나왔죠? 여모, 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숫자가 훨씬 더 크게 나왔고요. 서서 사만 네, 첫 번째 숫자가 더 크게. 앞서 인간의 눈으로 쓱 보고 가늠했던 거랑 비슷한 판단을 했네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뉴럴렛이라는 기계가 어떻게 이거를 맞춘 것인지? 지금이 부분에서 너무 어, 신기한데? 놀라운데?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참 기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보람도 있고 그런 생각이 안드신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조금 더나아가보시는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실것 같아요 그간 열심히 곱하고 더했던 선위의 숫자들 이거 대체 그러면 어디서 나왔길래 이렇게 된 거지? 합산한 결과에 더했던 수인 즉 동그라미 위에 있던 숫자들도 마찬가지겠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요. 여러분에게 시연해드린 지금 보여드린 이 뉴럴렛은 이미 똑똑해진 학습을 끝낸 다른 말로 트레이닝이 된 기계입니다. 아니 학습을 끝냈다고? 그러면 학습을 하기 전 상태도 있다는 말이냐 하신다면 네이 뉴럴렛은 학습을 하기 이전에는 멍청한 상태였어요. 학습 이후에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된것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동그라미와 선 위에 적혀 있던 숫자들이 달라진 겁니다 즉 학습 이전 스 t u p 상태에서는 선 위에 숫자들이 지금 보시는 이 숫자들이 아니었고요 동그라미의 위 숫자들도 이 숫자들이 아니었어요 랜덤 게임처럼 아무 숫자나 무작위로 입력된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초기 상태에서 기계 성능은 어땠을까요? 장수 능력치를 입력했을 때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뒤죽박죽이었겠죠. 조금 있다가 제가 이 기계를 한번 망쳐볼 건데 다시 말해 학습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 뒤죽박죽인 결과도 보여드릴 거예요. 학습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뉴럴렛을 사용해보기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인간의 눈으로 직접 데이터를 한번 쓱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무력, 지력, 정치, 매력 중에 어떤 요소가 전투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소들 간의 우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장소 섯명을 살펴보고 아, 얘는 이기겠네, 지겠네 이런 거를 판단했던 것 처럼 뉴럴 네트워크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멍청하게 시작했지만 학습,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똑똑해졌어요 학습의 과정에서는 본적 없는 장소를 갖다 줘도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학습이라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드라마틱한 방법을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고했던 대로 이 기계를 학습 이전의 상태로 돌려보겠습니다 즉이 기계를 망가뜨려 볼게요 자 기계를 망가뜨리는다는 거는 파란색으로 있는 숫자들 즉 선위나 동그라미 위에 있는 숫자들을 그냥 아무 숫자로나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엑셀 함수인데요. 아무 랜덤한 숫자나 넣어보겠습니다. 1 0에서 14에 한번 숫자 엑서하고 엑셀하고 엑셀했습니다. 자, 저는 다안 건드렸고요. 두 번째 층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가는 층에 선위의 숫자들을 무작위한 숫자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맞추를 넣으면 네, 0.84, 0.77 둘다 되게 높게 나왔어요. 여모. 네, 지는 거에 굉장히 가깝게 나왔습니다. 서서 물다 1이 나왔고 장비 네 이기는 거에 이제 몰, 거의 몰빵 스왕 포뭐 이것도 이상합니다 자수몇개좀 흔들었더니 바로 기계가 맛이 간게 보이셨죠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이숫자들의 아주 민감하다는 것이고 즉 알맞은 숫자들이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뉴럴 네트워크를 익습시킨다는 것은 알맞은 숫자, 선위에 동그라미 위에 있는 알맞은 숫자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체험해 보신 거예요.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 핵셋 트레이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면 되겠죠. 멍청한 상태의 뉴럴 네트워크, 무작위로 배치된 랜덤한 숫자들로 시작한 기계를 알맞은 숫자가 배치된 기계로 바꾸는 과정. 하지만 이것은 페이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포도 이해하는 파이썬 딥러닝이라고 해놓고 네 번째 시간이 끝날 때까지 파이썬 이야기는 전혀 안 했어요. 이제는 파이썬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태껏 엑셀로 지저분하게 수행했던 계산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파이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